먹어? 야야 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토리텔러? 라는, 라는 지금 현재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인데요 보시면은... 진짜 제목에 걸맞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챕터가 여러가지가 있네요 지금은 데모여서 챕터3까지밖에 못하는 것 같고 뭐 이거 한글 지원된다더니 데모는 안되나보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글이 필요한 게임은 아니어서 플레이하는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퍼스트 러브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제작이 됩니다 얘가 사랑이 너무 고파요 얘를 올리면 어떻게 돼? 얘도 사랑이 고파요 그래서 여자를 올려주면 서로 사랑에 빠지겠죠? 예, 이렇게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스테이지는 클리어가 된 거고? 지금은 첫 번째 스테이지여서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어 지역도 바꿀 수 있네. 순서를 뭘로 하든 근데 지금은 두 컷이어서 거의 뭐 차이가 없을 텐데요. 서로 사랑에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에 이렇게 하면은? 죽었어. <웃음> 와이프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다시 빼보자. 이게 없어지면 얘 혼자 응? 이러고 있어요 서로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보자 이 배경의 순서를 이렇게 죽여봤자 얘는 아무 사이가 아니니까 얘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만나면 귀신으로 나오네? 와 하지만 스토리가 말이 안되죠 이렇게 하면? 헉오구만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사랑에 빠졌어요. 얘가 죽으면? 뭐 어쩌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죽어야겠죠? 그냥 사랑이 깨져버렸죠? 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자 두 명을 두면 어떻게 돼? 오! 둘이도 사랑에 빠지네? 사랑이 깨졌죠? 다시 나타나면은? 화들짝 놀라고? 스토리가 완성이 안 돼요. 남자가 나타나면 서로 사랑이 되겠네요. 우클릭을 누르면 지울 수 있대요. 그렇군요. 지금 거의 튜토리얼 수준이죠, 스토리가? 와,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뭐 아까 튜토리얼에서 한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한 사람밖에 둘 수가 없네요. Revive. 부활. 자. 오케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죽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에 빠졌죠? 근데 여기서 얘가 부활했어요. <웃음>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또 죽었어. 그래서 얘가 다시 만나. 근데 완성이 안 돼, 스토리가. 이게 아닌가 봐. 얘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난 얘를 아직 사랑하고 이렇게 되네. 이거 치우고. 부활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둘이 만나게 해볼까? 헉! 둘다 사랑하고 있어요 브금이 바뀌었어요 이 장면을 올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를 죽여? 그건 안되네 얘가 부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에드가를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웃음> 귀신 됐어. <웃음> 어? 그럼 이렇게 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야, 진짜, 막장 드라마다. <웃음> 스토리가. <웃음> 이게 맞아요? 사랑과 시련 와 미쳤네 자 챕터 2로 가볼게요 프로포즈하는 장소 음... 약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즌은 어떻게 쓰는 거지? 둘이 사랑에 빠지고 아 여기를 먼저 얘가 이렇게네 나는 아직 금발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흑심을 품고 이렇게 흑심이 아니라 자살이야? 어떻게 슬퍼. 더블 셀프 포이즈닝? 야, 어렵다 이거 아, 로미오와 줄리엣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혼자 실현.. 시련... 그니까 한 사람이 먼저 떠나서? 실현을 당해도? 자살이 쌉 가능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부활해버리죠? 근데 무덤을 보니까 얘가 이래서? 다시? 얘도 자살. <웃음> 아,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내가 스토리 텔러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고정이 돼 있어 스토리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스토리는 완전 확장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아 이게 제목이 있네. 바론이 에거를 에드거를 죽였다. 바론이 에드거를 죽이다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목에 맞춰서 스토리를 각색해야 되네요. 그죠? 둘이 사랑에 빠지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바론이, 금발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바론이, 에드거를 죽여버립니다. 아 죽였다. 살인판 정도 나오네. 바론이, 에드거를 죽이다. 오케이. 살인에 빠졌죠? 거절당했죠? 드링크는 뭐죠? 음 이건 뭐지? 그냥 한 컷을 채우는 건가? 축배인가? 축배? 자, 요렇게 무덤이 없으니까 살인 판정이 없거든? 얘가 지금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어? 이거 술을 마시면 사랑을 받아줄줄 알았는데 변하는게 없네요? 포이젠에 바론을 넣어봐요 어 마시는게 아니라 독살할 수 있게 바뀌나본데 자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발이랑 바론을 넣어주고 실패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독을? 와, 술에다가 독을 타네. <웃음> 재밌네, 이거. 이젤드고가 맛있게 술을 마셔. 죽었어. 이게 끝이야? 어, 컷을 다안 써도 된다고 여기 설명이 써있네요. 뭐야, 끝났네. 뭐야, 시시해. 챕터 3. 가든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씨. 어뭐 어? 애들 그림체니까 뭐 상관 없겠지. 자 사랑에 빠진 아담과 이브. 선악과. 천벌. 아. 어. 아 뱀도 같이 처벌받지 그지? 아담과 이브가 둘다 죽어야 되는데, 얘 그냥 째려보기만 하네. 근데 신이 일루미나티로 되어 있는데, 일루미나티는 왜 또... <웃음> 이거 뭐야? 이거 각도기야? 컴파스네, 컴파스... 왜 컴파스로 돼 있어? 귀엽네. 아... <웃음> 타버렸어! 어아와야이 장면을 지우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같이 먹자고 대박 그럼 저지먼트에서 둘다 조질 수 있겠네 음둘다 재만 남아 버렸군요 어 재밌당 스토리는 고정이기는 한데. 찾아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네요 근데 이제 그 찾아내는 과정 중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짜는데 거기서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밤 오메 물렸어 좋아 그러면 얘도 물자 오프로페서 마늘을 싫어해 둘다 자고 있는데? Cured from Vampirism이라고 읽어야되나? 그니까, 러 그... 흡혈화된 거를 치료한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드라큘라가 미나를 감염시키고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음... 프로페서가 미나를 데려오면은? 알려주는구나, 교수님이. 말뚝으로 쫄아라. 그래서, 전나단이 물리네요?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교수님과 뱀파이어가, 좋아하면, 막는구나. 잠들어 있는, 미나한테, 전나단이 <웃음> 죽여버렸어. 어떡해. 잠들고 있는 애를 죽여.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큐어라고 돼 있으니까 치료로 가야 되는 건가? 멀뚱멀뚱.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오! 숙주를 먼저 죽이니까 미나가 사네. 음. 다음 The Queen Marys 여왕이 결혼했다 바론과? 프로포즈? 오오 여왕은 바로 고백을 안하네 던전 예? 잡을 수 있네? 아, 나알것 같아, 이거. 아, 나 이, 아, 이게 그 장면이구나. 아니, 나 왈도쿤씨 그 쇼츠 영상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길래 모지 하고 봤는데 이 스토리네. 여러분들도 보,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어, 수미상관 퍼. <웃음> 아, 나 이거 봐보렸서 아, 스포다 했어. 나 왈도쿤씨 채널에서. 아, 수미상관 씨.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어, 이렇게, 어, 악당이 납치하는 척 하고, 아, 여기에서 이제 다시, 다시 벗어요? 음, 다시 벗고, 던전에서, 바로니 구출하러 왔어. 이거 다시 프로포즈, 이해 예. 아, 베베. <몇> 아, 나 이거 스포다 수, 수, 수, 수, 해가지고, 아, 개재밌게 할수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었어. 젠장. 아, 이제 유튜브 무서워서 막 못보겠다니까 아니, 더빙도 기가 막히게 잘하셨더만요 자, 이렇게 데모는 끝이 났고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전부 다 클리어하니까 여기에 모자가 생겼고 여기 모자를 올리니까 도전... 스테이지가 생기는데요? 챌린지가? 뭐지? r 하트 브레이크 s 둘다 상처받는 그러면 무대를 좀 바꿔야겠지? 어쩌라고 스토리를 완전 각색해야 되는데 일단 사랑에 무조건 빠져야 되잖아 않아? 음? 아 유령인 상태에서도 슬퍼할 수 있구나. 어. 광대 왕관이 씌워지네요. 광대 왕관, 광대관. 아까는 그냥 왕관이었는데 이제 약간 좀 어거지로 만드는 스토리여서 그런가 광대로 나오네. 어. 진짜 재밌다. Afterlife love. 어, 겨, 죽고 나서도 결혼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남편도 죽었어. 여기서 둘다 결혼. 음, 역시 막장. 유령인 상태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네요 역시 사랑은 순고한 법이지 더블 셀프 포이즈닝, same person 같은 사람이 독사를두번 한다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유령이 돼봤자 뭐가 없잖아. 유령이엔 상태에서 둘다 만났는데? 여기에서? 얘 혼자 부활해버려.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남자가 부활을 해? 그럼 남자가 다시.. <웃음> 아, 나 부활해버렸네. 와야 기뻐하질 않아요. 표정이. 아론이 스포즈를 훔치다? 스포즈가 뭐야? 검색해보자. 배우자. 배우자를 훔쳐? 네트워크 아래야? 어디 보자. 프로포즈에서 또 하잖아.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또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여자가 술이 완전 세네. 야 무려 세 컷을 마셨는데 왜? 정신이 멀쩡해? 독을 타. 이걸 얘가 마셔. 아 <웃음> 헉! 원망하네 헉! <웃음> 독살 시켰는데 얘는 또 얘랑, 얘랑 이어져? 진짜 확장이다 인디지... 인디게이션? 맞아? 인... 디 이 게이션이 맞나, 이게. 인디제스천. 소화불량. 소화불량? 또 먹어? 개웃게 아까, 아까 과음 시키는 거랑 똑같은 그거였네. 와또 돼? 못 먹어, 못 먹어. 과식하면 <웃음> 그냥 소화불량 걸리겠지, 그지. 아, 확실히 이거는 제대로 된 스토리가 아니라 극장이라는 <끝> 거를 여실히 보여주네요. 프로페서 호라파이 데... 데드 뱀파이어. 헉! 죽은 뱀파이어를 교수가 무서워해요 죽은 뱀파이어를 어떻게 무서워하지? 저 박사를 감염시킬 순 없어요 장소가 교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은 으아 귀여워 서로 잘막는데 교수가 그래 여자 뱀파이어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는구나. 아. 슬퍼하는 거네. 프로파이드가 두려워하다니까 그 희생물을 보고 이제 슬퍼하는군요. 오케이, 마지막 드래곤 킹, 드래곤 킹 설마 이 반대로 이거 맞아? 얘가 얘를 가뒀어. 얘가 가라 입어. 야, 구해줬어! 탈원! 예! I'm Dragon King! 협이네 진짜. 다 했다. 끝! 광대모자가 7개 중에서 7개 전부 다 달성됐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스토리텔러. 가볍게 즐겨봤는데, 어, 정말 재밌네요. 그죠? 데모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게임도 위시리스트에 꼭꼭 넣어뒀다가 정식 출시되면은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